여러분들 그거 알죠? 이런 초밥에 들어있는 이 와사비가 찐 와사비인 거 겁나 매운 거 알지? 그래서 양념 이거 넣을 때 조심해서 넣어야 돼 밥으로 양양중 어디 야무지게 하나 먹어볼까? 맛있겠구만! 여기다 간장을 올려서 음, 완벽해! 난 천재야! 그다음에 찍어서 너무 찌먹어야지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<웃음> 어, 있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